나는 잘 지내 요즘 잠이 좀 없어졌어. 그가 말고는 거의 똑같은 나를 보내 여전히 아침은 거르고. 휘숍에틀러서 바로 시작해 요즘 이상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누구말로는 너 요즘 너무 예민하대 여전히 사랑은 어렵고 전화기 송 옛날 사진들 보면서 하루를 보내. 내가 나를 아니까 더 이해가 안 돼. 하루에도 꼭몇 번씩 그때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런 나를 보니까 이제 날것 같아. 여전히 나. 그곳에 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 나는 잘 지내 요즘 말이 좀 없어졌어 사람 만나도 재밌지가 않아 여전히 하루는 버겁고 내일이 오면 또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나또 하루를 견뎌 내가 나를 아니까 더 이해가 안돼 하루에도 꼭몇 번씩 그대로도 하루를 보니까 이제 날것 같아 여전히 난 그곳에 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 내 하루를 보니까. 네 기분은 어때? 아무렇지 않은데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닐까 시간은 계속 가니까